윤형! 윤형! 윤형! 윤형! 왜 이렇게 안맞는다아 우리 안 맞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브이보스 유정입니다 은주입니다 <웃음> <웃음> 언니니까 언니부터 <웃음> 언니 어때요? 너 어떤데? 나요? 좋죠 활동 끝남과 동시에 바로 앨범 준비를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빠르게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장르랑 조금 다른 장르인 음.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에 저희가 원래 기존 갖고 있던 곡을 다르게 편곡을 했잖아요 음. 새롭게 편곡된 곡을 들려줄 수 있어서 좀 좋은 곡이데요 음. 팬분들이 엄청 기쁘실 음.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행복해요 어 일단 저희 곡 중에 운전만해라는 곡이 있어요 작년에 했던 곡인데 응. 운전만해가 약간 차에서의 권태기 남녀를 다룬 내용이라면 응. 그 곡의 그 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운전만회때 약간 그 건태기였잖아 그 헤어진 거예요 남녀가 아련하고 슬픈 아, 감정을 응. 부른 노래인데요 진상의 꼬장부리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상이에요 <웃음> 최초로 저희 네명다 연기했어요 <웃음> 네, 뮤직비디오에서도 응.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음. 잘, 먹는 거? 잘 먹는데? 잘먹 좋아하는 거는 음. 가늠이 가는데 근데 은지씨랑 저가 제일 잘 먹는 거 음. 같아요 언니랑 저랑 사실 비슷해요 맞아 음. 비슷해 진짜 전거같아지 유나 유나는 싫어요 음. 음. 그냥 일단 저희 둘은 음. 아닌 것 같아 요 사실 역주행 전에는 은지씨랑 저랑 좀 가지고 저희 둘은 술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껴도 에, 먹지 않으니까 많이 이제 각자 집에서 사니까 음. 혼술을 좀 많이 했잖나 저는 가끔 집에서 아주 조금씩 혼자 가끔 먹습니다 네. 근데 언니 우리 최근에 먹, 먹었잖아 안녕 우리 제주도 행사 갔을 때 그날 저녁에 우리 하도 우리 놀고 왔잖아 제주 가서 아, 유나씨, 나 취했어. 갑자기 아 혼자 사이다 같은 거랑 엄청 섞어 고 내가 보기엔 소주 한두 방울대, 사이다 한 방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나 취했어. 음. 언니들, 나 취했어. 하다가, 한 10분인가요? 지나거 갑자기. <웃음> 아, 졸리다. 아, 졸리다. 네. 이러더라고요. 나는, 잠깐만, 계속 봐. 여기다가 참. 응, 뭐야. 아, 몰라. 나잘모르겠어 아, 계속. 내가 한 잔만 먹어보겠어요? 아, 그래다가 자다고재밌네 어. 근데 민영 언니는 약 숨겨가면 얼굴 빨개지는 거고 완전 홍익인가? 인중만 하예요 호흡. 호흡. 호흡. 호흡. 호흡! 많이 웃으시죠? 나너 먹은 거 언니 먹어봐라 해달 같겠다 인중만 하니까 <웃음> 그냥 자요 조용히 <웃음> 집에 와서 치즈컷 네. 다 씻고 자다라고 요 취하는 아줌도 유정 언니는 가요 나 어떻게 게 집에 집에 가 어, 언니가 윤아야 집에 있지 말고 나 언니 지금 뭐 어, 밖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와 야돼요 갔어 응, 가겠다 이거 뭐 왔는데 어, 어왜 너가 어, 없는데 자기 취했다고 가야겠대요 어? 언니 야 데리러 가냐 너 오니까 갔어 그럼 간다지 나도 같이 갈지 아아 데리러 오라는 거네 그그 <웃음> 그 뜻이었나 어그 뜻이야 <웃음> <웃음> 그 뜻이었나 에, 아, 그래요 윤아야 집에 있지 말고 너가 데리러 나와 이거에 산행 가봐 술을 좀 적당히 조금 먹은 상태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많이 뭐, 취향 상태면 전 잠이 듭니다. 은전이는 뭘 사야. 계속 한잔 더를 외쳐요. 아자한병 더? 한병 한 더. 더. 술 먹어도 되죠. 아, 취하면 막 사. 돈을 써봐. 사, 내가 할게. <웃음> 야, 그러면은, <웃음> 배고플 때 은지한테 술을 먹여. 술을 먹여. <웃음> 어, 은전한테 술을 먹이고. 언니, <웃음> 언니 나 치킨 나, 먹고 나, 싶어. 치킨 나 술을 먹여. 좋네요. 야, <웃음> 돈 없을 때 연락해 하겠 <웃음> 아 그런 거? 아 그런 거 없어요. 좀 있어? 너 있어? 아 어. 어. 정말 옛날에 그술 기운을 사와서 이제 헤어졌던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던 적이 있어요. 내 핸드폰으로 하기 싫어서 어. 그 예전에 공중전화 어. 그 있잖아 그때? 어 진짜 공중전화하고 제가 전화했. 그 공중전화 시이 있었는데. 어, 어. 어 맞네. 어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누나한테 있으니까 그런 일들. 음. 너 너도 있었던 적? 나 없었어. 아니 아팠던 기억이 있다 아팠죠? 너한테는 그 아팠지만 나는 언니 그것도 달라 아팠지만 난 연락을 못했어 다존심때 연락을 못했어요 나는 가민이가 음, 저는 소주 한병 이상 넘어가면 음. 다음날 조금 힘들어요 어, 저도 한병 음. 술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네 소주는 진짜 한두 잔만 먹어도 완전 어. 취하고요 와인? 음. 와인 두 음. 잔? 제가 캔 3병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먹는구나 그래도 나는 2병까지 먹어봤는데 어? 완벽한아 어, 근데 2병 그래. 먹고 난 죽을 뻔했어 그래서 1병까지가 나의 그거고 음. 소주 한 번? 저는 요즘에 맥주를 좀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음. 과일 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달달하면서 약간 탄산 들어맞고 맞아, 맞아. 요즘 그런 거 많이 먹, 먹어요 저는 제가 그 즐겨 먹는 맥주가 있는데 서머스비 사과맛 맥주 야! 아시죠? 이거 아,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그런 유의 맥주예요. 그럼 제가 GS 25에서 샀거든요. 네 캔에 만원 하는 걸 샀는데 오. 겉에가 진짜 무슨 판타 맛처럼 하나는 그 복숭아 맛이고요, 하나는 사과 맛인데. 과일 맥주 이런 거. 과일 맥주. 주황색깔 아. 어. 캔 하나, 연두색깔 캔 하나 있는 그 맥주. 약간 아유. 화려한 <웃음> 색이 생겼어요. 저는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와인을 좀 와인. 먹고 있어요. 근데 종류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그냥 부드러운 와인, 와인? 이런 음. 거 좋아. 굳이 뽑자면 와인, 막걸리도 조금. 이게 흔든 거안 흔든 거? 어, 저는 흔든 거요. 어려서 좀 아프지만 흔든 거 맛있더라. 저는 그냥 별론 것 같아 다. 먹다 보면 이제 알 텐데 아직 이렇게막 접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어, 약간 잘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먹기 싫으면 안먹는게 많아 억지로 먹을 필요 없 맞아요 저, 저 있어요 생각나요 언니랑 먹었을 때요 <웃음> 2019년도 정도 됐었을 때인데 언니랑 나부터 술을 마셨던 적이 있어요 아. 스케줄이 뭐 패션위크가 뭔가 있었는데 아. 그거 끝나고 오랜만에 우리 어디 가서 그냥 맛있는 거막 먹자 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갔는데 거기 리코타 치즈 막걸리를 막 파는 거예요 아. 그게 유명하다고 해서 시켜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엄청 먹었어 그날 리코타 치즈막걸리 두 병에 그냥 막걸리 먹었어 니 우리 그랬어요? <웃음> 그냥 막걸리 <웃음> 기억나요 지금. 거기다 우리 마지막에 너무 배불러 서 소주를 또한병시켜가지고 먹었어요 소주 두병 시켰어 어. 왜냐면 한병 더? 어. 그랬거든 맞아 <웃음> 그날이 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이걸 보면 뭐라 그럴까? 괜찮아 우리 이제 30살이야 <웃음> 나는 스무 살이 되고 또잘 모르잖아요, 주량을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술을 잘 마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무작정. 친구들이랑 스무 살에서 술을 먹는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소맥을 500그 잔에 음. 탄 거예요. 음.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샷을 했어. 근데 원샷. 저, 어. 소맥을. 그래서 원샷 하자마자 바로 책상에 머리 꺼었어 <웃음> 바로 나 쓰러진 거야. 이렇게. 그게 제일 나한테 많이 먹었던. 정말 다 좋아하는데 딱히 뭐 좋아하는 안주가 날 잡고 오늘 술 먹자 그래 오늘 소주 한번 먹을까 이렇게 하면 닭발 이런 것도 좋고 아! 치킨 이런 것도 그냥 좋고요 다 좋은데 어떻게 고기 이런 것도 좋고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어무다 아, 좋은데 안주는 치킨 안주하는 것도 좋아하잖아네 우리 원래 술안 마시는 사도아주 좋아요 언니 전도 잘먹거든요 전도 맛있었육전 감자전 채썬그 전이 맛있어 너고맛다 아, 나는 먹태. 그 마요네즈랑 간장이랑 간장 청양고추 척썰어 가지고 이렇게 씩씩하게 탄 다음에 어 진짜 씩씩씩씩씩 깨 가지고 그 먹태를 쫙 찢어서 그거 찍어 먹어. 진짜 맛있어. <웃음> 거기다 해서 <이제> 청양고추 하나 <웃음> 올려서 홍골뱅이 먹고. 통골뱅이도 진짜 맛있고. 곱창전골 그... 이런 것도. 아니 음식고 안주 안주하는우인데 먹는 네. 거 얘기하냐? 안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지금? 어, 왜요? 그게 어? 이상한가요? 좀 조합이 이상한데. 아뭐 코코 와인이라도 뭐 치즈를 먹어야 되고. 요즘에 저는 와인을 어. 먹어가지고 치즈에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하몽 뭐 이런 것 말해야 되나요? 하몽이나. 음, 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내가 좋아하는 술을 함께 즐기면 되는 것 그렇답니다. 이 컨텐츠가 오늘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자요 아 저는 이수긴 있어요 쏙? 못 먹지만 그래도 먹고 나서 전 냉면 육수가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아침에 먹으면 그리고 요새 어. 냉면 육수를 캔으로 팔아요 캔으로? 네. 아. 주문을 해놓고 냉장고에 둔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아, 마시면은 해장이 싹 술을 해장할 정도로 막 먹진 않아서 해장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러면 뭐 숙취해소제? 음. 도움이 돼요? 그걸 먹으면 좀괜찮았었던데요 저는 음. 어, 근데 배가 고프니까 또밥 먹고. 이렇게. 국물 땡겨, 맞아. 맞아. 진짜 국물. 짬뽕. <웃음> 쌀국수, 매운 쌀국수. 맞아. 매운 엎. 매운 어묵. 그리고 저는 그런 치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느끼한 것도 가끔 땡기고. 더라 아, 맞아. 햄버거 이런 거 땡기지. 칼로리 네, 엄청 높은 거. 음. 아, 제가. 진짜 술이 엄청 늘었을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다시 지금 그러니까. 쪼그라들었는데 엄청 늘었을 때가 그러니까 유정이랑 같이 방을 쓰던 때였는데 유정이 맨날 방바닥에서 술을 했죠. 먹더라고요 혼자서 막 핸드폰 보면서 혼자서 먹는데 응. 혼자 먹는 게좀 너무 심심해 보여가지고 아, 유정이랑 같이 먹자 하고 제가 조금 조금씩 같이 먹다가 진짜 주량이 거의 한병 그거 한병을 제가 먹어 근데 그쎄그 쎄거든요? 그 어. 그때 병체로 먹었어 이렇게 또 <웃음> <웃음> 다시 못 먹어요 안 먹어서 못어 지금 못 먹어요 그 언니랑 술 많이 마신 날 있잖아요 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날 언니랑 저랑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음.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억나? 낮술부터 <웃음> 먹었으니까 한 7시 정도 됐었거든요 어. 어. 속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택시에서 내렸어 <웃음> 지하철을 타고 가자 해가지고 지하철을 내려갔어요 지하철에 빵집이 있었거든요 <웃음> 여기서 빵 하나 먹어야겠다고 어머 어머 아 기억나. <웃음> 저도 빵을 좋아하니까 그래! 이래가지고 둘이 갑자기 빵집 들어가가지고 빵을 두 개를 사 아니 걸씬네 <웃음> <다 해. 웃음> 빵을 이게사가 그리고 빵그 자리에서 못 구워 호기 안 좋아서 내린 두 명인데 어, 그, 지하철을 맞아. 타고 한정거 서 <웃음> 아니 그 다음날 사진 철벌그둘다빵 먹은 걸왜 찍어 놓은 거야? 둘다 빵을 막 먹는 사진이 찍혔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이거 진짜 완전 초창기 때야 어. 근데 그때 메이저님으로 저희 같이 사 때였거든요? 그때가 빼빼로 데어 날이었어요 어. 너무 숙소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어. 연습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연습실에서 이제 숙소 가는 걸어가면 20분이거든요? 음. 그 사이에 언니를 1차를 가야 어. 하고 싶은거죠 저희는 그 사이에 언니랑 테 술집에 갔어 <웃음> 진짜 거짓말 안하고 소주 한 병씩 시켜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마시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웃음> 힘드니까. <그때> 너무 힘드니까 <웃음> 술을 한방씩 먹고 급하게 갔는데 편의점 앞에서 언니가 또 갑자기 편의 들려야겠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빼빼로래 우리 그때 어. 빼빼로를 사가지고 언니가 속? 저 사주고 막 그래서 배로를 <웃음> 쑥쑥 들어가자마자 쑥쑥 거실에서 빼빼로 먹고 저희. 근데 그것도 기념하겠다 사진을 또 찍어놓은 거야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 나? <웃음> 빼빼로 먹어 사진이있었다는것 아, 같아 전그 핸드폰에 있는 가지가지 가지 가지 한다고 봐 진짜 어. 술 버릇에 가랑 토크를 오늘 하게 됐는데 대답이 좀, 좀 만족이 됐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재미 없었을까걱좀 네. 네. 어, 나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저희 둘의 토크를 저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활동 끝난 지두달 조금 안 돼서 여러분께 좋은 곡을 들려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또 빨리 찾아왔는데 그만큼 자켓과 뮤직비디오에 온 정성과 저의 희 사랑을 다 담았으니까 또 저희 를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브레이브걸스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브레이브걸스 민영 유나였습니다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안녕합니다 감사해요 또만나